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... 이게 빠지지 않을, 않았을 전멸인데 맞아. 자 지금 죠하죠 음, 리덤 위험하죠 리덤이, 위험하죠 위비 성공할 예, 것 같은데요 예, 자 피드스틱 어... 추가 킬이 나옵다 애니 못쓰요 애니 못쓰지 요 하지만 피드스틱 들어오고 아 지금 추가 킬이 나왔죠 일에서는기형이 있는 지금 타르마가 너무 너무 안까지 들어갔다가 왔는데 아 확실히 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